다음 어떤 이벤트 기획해보고 싶으신가요? 어, 솜사탕 빼고 다요. <웃음> 나는 조택이 슈가면내 이야기 들어볼래? 2019 나나와 아카데미 페스티벌 일주일 전. 조택코리아 마케팅 회의 시간. 이벤트 뭐하지? 학생들의 마음을 꿈틀꿈틀 네? 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하게 네? 만드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솜. 그래 그럼 너가 해. 서통. 그래 그럼 너가 해. 어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? 레래픽카드 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? 그렇게 시작되었다. 3월 27일 나는 슈가맨이 되었다. 솜사탕을 말 a 말 o 말 i 말 h 말 e l Michael, Michael, Michael, Michael, Michael, 고 i c h a e c Michael, Michael, 말 i 말 h 말 e 말 m 말 c 말 a 말 l 말 i c h a e l Michael, 말 i c h a e l Michael, m i 고 h a e l m i c h a 고 l m i c h a 고 l m i c h 말 e 말 m 말 c 말 a 말 l 말 i 말 h 말 e 말 m